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여러분들 해볼게요 내가 아까 그래서 캡처를 해놨어요 우리 최선옥님 우리 최선옥님이 알려준건데 자 특수인물을 해갖고 특수업적을 따는거거든요 이거 이제 제가 편집해서 올릴거예요 올릴 이거 그래서 편집 잘돼야돼자 편집해서 올릴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주세요 자 첫번째부터 해볼게요 분수대를 길게 눌러 물 최대치까지 차게 하기 이건 했었죠 길게 눌러 물을 최대치까지 차게 하기 물을 최대치까지 차게 했죠 이건 했죠 자 하우스 옆에 자판기를 20번 클릭 이것도 했거든요 자 하우스 옆 이, 자판기를 20번 클릭 빠바바바박자 사실 이것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왼쪽 상단 프로필을 클릭하고 설정에서 배경음악 두개 연속으로 계속 바꾸. 기 설정에서 배경음악 배경음악 두개 연속으로 계속 바꾸기.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이 계속 이 바꿔. 오케이 음악의 신이 있어. 됐죠. 자 저는 음악의 신이 됐어요. 자 요거 됐고 그리고 월드 채널 하루에 채팅 다섯 개 치기. 3일 동안 쳐야 되네. 자 월드 채널 채팅 어떻게 치나. 채팅을 어,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러니까. 월드, 월드. 안녕하세요. 렛츠고. 짜란. 자, 이렇게 올리면 되고. 귀속마리 왔네? 뭐야? 자, 이거를 하루에 다섯 개씩 쳐야 돼. 어, 이거 그냥 홍보하면 되네. 낮 한시 반부터 매일, 평일로 매일 실망합니다. 고수님들, 많이 오셔서, 함께 소통해요. 다섯 개? 하루에 다섯 개 제한이에요, 예? 그런가 봐. 유튜브 하위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다섯 개씩 보내래, 하루에. 자, 길드 채널 채팅 100개 치기? 길드 채널에서 채팅 100개를 치라고? 길드. 여러분, 대박. 여러도 깨면 다아요좋네요 그래. 여러분 제발 유요브아요 좋아요 좋요 좋아요 좋아아요자아요아요 좋아요 좋아요 <웃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면아아들었을 거야 아요 좋아요 좋아요 누적 공유, 칠해하기. 그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사이타마에서 여기서 기억에 들어가서 완성된 그림을. 음... 오, 뚜껑 나왔다. 뚝배기. 아, 뚝배기 계속 나오네, 씨. <웃음> 네 뚝배기 하니까 뚝배기 계속 나오다. <웃음> 이거를 공유를 칠해하는 거네요. 이거를 이렇게 공유하기 눌러서. 아. 이거 뭐, 페이스북이야 나, 나 이거 다 했었는데 아무튼 공유 7회 누적 공유 7회 하시고요자 뽑기 후 공유 또는 길드 공지 아니면 사이타마 기록 공유 요런 뭐거 하시면 되고 SSR이 10회 뽑기에서 한 번에 두개 등장 야 이건 불가잖아 자 보급소에서 66번 드론 열기 보급소에서 보급소 어있서 여기여기나 아, 못할걸? 아..이건 아, 안되네요 아쉽네요 그리고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접속하기 아..지금 안되죠 1시간동안 움직이지 않고 게임 접속해있기 어허 다 있네. 자 여기서 두개더 있대요 자파코너에 있는 8개 아이템을 전부 구매할 것자 자파코너에 있는 여덟개 아이템을 전부 구매하라고? 이거를? 돈이 없는데? 아, 이거, 근데 이거, 허... 씨, 이거 다이아드잖아. 그리고 경기장에서 5연속 패배. 아, 씨. 아닌 것 같은데. 아, 사기야? 아니, 아니. 이거만 사려고. 사러... <웃음> 아, 한번 사볼까? 미친 척. 네 유튜브니까 네, 그래, 유튜브니까 한번 사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완전 쓰레기인데 그냥 일단 사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아1 5 0개네 미쳤다 이렇게 쇼퍼홀리쇼퍼홀 이렇게 업적이 또 나왔네요 그리고 경기장 들어가서 오염패하시면 되구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업적을 보시면 이쪽 특수업적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걸 쌓아나가시는건데 1배속으로 30회 도전완료도 있대요 자 1배속으로 30회 도전완료 6명에서 6명의 캐릭터가 기분치가 흥분에 도달해야되고 8시간 접속 그죠 오.. 5연패는 좀 하기 싫죠 6명의 캐릭터의 기분이 흥분을 해야된다고? 이거 어떻게이거자 업적 보상은 하우스에서 받는거예요 내가 한 업적에 대해 오호 인기폭발도 받았다 암인기폭발 얘들 여기다 많이 붙여주시고요. 자, 없죠? 그러네. 아, 여기서. 아, 다이아. 아, 30개 근데 30개씩 주네. 장난치냐. 나. 아까 거기서 200개 쓴거 같은데. 아, 손해봤죠? 아, 손해봤네. 응. 여러분, 다이아 쓰는 건 하지 마세요. 아까 그 자파 그거 까는 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완전 손해네요. 그러면 여기에 깔끔하게 요렇게 생기네. 하우스 가서 애들 누르다 보면은 핫지가 음. 뜨네요. 광크라면? 응? 그거를 여섯 명을 해주면되나 충분할 때까지 터치해주래 아, <웃음> 이거 뭐야? 게임 변태야? <웃음>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먼저. 아, 핫티가 뜨네. 오, 막 뜨네. 아. 라쿤이에요, 지금. <웃음> 방송타네. 와 근데 이거 찾는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이거 아주 광클해 아주 그냥 크레이지클을 해야돼요자 모스키토 사랑스럽죠 자 모스키토 아우 못하겠어요 아유 많이 하세요 여러분 <웃음> 나 못하겠어요 <웃음> 어우